네, 안녕하세요. 스토리제이 컴퍼니, 미국 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. PR 보상을 준비했어요. <웃음> 네. 그게 언제예요? 저는 대가제빵 자격증 따면서 그때 시험 봤었어요. 국가고시를 마신다고. 작년? 작년에 봤었어요. 때 보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못 떠요 지금 땀을 <웃음> 먹어보는 매니저분들이 사는 칭찬을 네. 아 진짜요? 다행이다 <웃음> 요즘 MBTI 유행해가지고 해보어요 네, 했어요 인프제 이상 <웃음> 직장 이력서 쓰는 거 같아요 스토리제이 컴퍼니 아 어, 직장이 있다 굉장히 좋네요 아저애채니 어, 제가 아, 누군가를 사칭했다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비말통화가돼서 제가 <웃음> <그냥> 누구를 사칭했을까요? <웃음> 비말 시킬 때좀더 검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예. 예, 가고 싶어요. 제가 원래 취미가 배낭 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그냥 하이킹 같은 것도 혼자 되게 확 떠나는 그런 걸 즉흥적인 걸 좋아했는데 이제 못하니까 컴플렉스. 어야 할까? 많이 쓰셨죠, 사람들이? 아니면? 아, 니면 진짜 저 너무, <웃음> 너무 많은데 너무 음, 많아 나의 매력. 음. <웃음> 매력 없음. <없어>. 아, <웃음> <아이고. 웃음> 홍보틴 피셜. 아, 왜? 제는 처음 봤을 때 진짜? <웃음> 응. 어, 연예인이다. 아, 그래? <웃음> 어, 너무 예쁘다. 예쁘다? 보틴 피셜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떻게 찍어도 잘나오네 매니저 피셜? 마음이 예쁘다. 네, <웃음> 알아요. <웃음> 저희 나갈 때마아 챙겨주셔도 돼요. 요 바빠서 못 챙겨줘서. 착하다. 좋아하는 색깔? 민트. 그래서 강아지를 민트입니다! 아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. 음. 갖고 싶은 거. 이거 진짜 음. 현실적으로 써도 되죠? 진짜 마당 있는 집. <웃음> 강아지가 뛰놀 수 있는 집. 요즘 꼭 하고 싶은 거 유기견 봉사를 너무 하고 싶어. 요 근데 아시는 분이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조금 해볼까 하고 있어요. 그래서. 이 드라마 영화처럼 살고 싶다. 먹고 좌우명 정말 없어요. 좌우명없어요 저도 항상 다는 네! 음 뭐예요? 내일은 더 좋을 거야! 음 아, 네, 해드려주세요! 내일은 더 하나, 둘, 셋! 지혜 내일은 더 좋을 거야! 내일은 더 좋을 거야! 내일은 더 좋을 거야!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! 내일 더 좋으실 거예요! <웃음> 아, 더, 더. <웃음> 이거 뭐? 좋아요! 맞지. 아 옛날엔 액션이었는데 요즘에 로맨스가 더 좋게 돼가지고 가신비 방 발라드 찍먹 메시지 휴양지 서브인 산책 아이폰 우주! 죄송해 <웃음> <웃음> 음.. 오늘 뭐 먹지? 나? 어, 되게 어렵다. 이거... 어, 안 들어... 네, 아, 기다리시면 안요 제가 <웃음> 네. 자기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. 열정 아주 과해서 탈인 사람에, 깔끔, 엄청 깔끔한 사람이에요. 유머는 옛날에 망았는데 계획성 엄청 있는 사람이에요. 애정 표현이 없어요! 활동성도 이제 힘들고 감수성 100% 장난 아니고 공감 능력은 한 80% 자유!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얘기한 거예요 나의 욕망 욕망! 욕망! 욕망! 욕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해보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? 나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될까요? 네. 제가 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보니까 어,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또 방송이나 드라마, 작품으로서 배우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네, 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안아주고 많은 분들도 저에게 <웃음> 이 왕재라는 배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